안녕하세요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유튜버 엑시멀쿠르 엑시멀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프레이 왁스가 얼마나 워터스팟의 방어력을 가지는지 코팅을 한 뒤에 잘 지워지는지 고착이 안되는지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한번 실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크롬이죠? 워터스팟이다 애칭이 되어 있어요 기간으로 보면 거의 한 40일 정도? 비를 한세번맞고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2000km는 늦게 달린 것 같아요. 햇빛 직사광선에 진짜 제일 강할 시간에 애칭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테스트가 흔치 않아요. 오래된 차 들고 와서 정확한 이제 시작점이 없이 테스트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저는 시작점 정확하게 하고 마무리를 좀 짓고 싶어서 마지막에 이제 코팅이라는 게 보호막을 씌우는 그런 개념인데 어느 정도 기간 안에는 어떤 오염물에 노출돼도 안전할 거야 하는 그런 신뢰성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이렇게 흐르죠. 그대로 애칭이 된 거예요. 예. 그냥 면도장이라면 파고 들어가서 클리어층을 훼손을 시키겠지만, 특히나 여름이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드라이브를 할 시에 타월이 싹 지나가면 나타났다가 메마름면또 없어져요. 근데 이미 애칭은 돼 있어요. 신기하죠? 이런 무기질로 이루어진 워터스팟애칭은 산성계열로 없앤다. 왜? 이 녀석들이 산성계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달리다 보면 하부라든지 이런 뒤쪽에 어, 물이 모이고 공기와 류가 생기는 곳이 어, 워터스팟의 주애칭 자리가 되는데 코팅을 하고 난 뒤에 중성제품을 써도 없어지는지 자국이 없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지금 고압수를 계속 집중 분사하고 20cm 이하로 붙여서 타이트하게 천천히 쌌어요 먼지류는 없어졌는데 지금 애칭된 이워터스판류는안 없어져요 이거는 지금 헹궈쓰니까 한번 만져볼게요 보이시나요? 어, 요 말은 지금 뭐냐면 이거는 중성으로 그냥 미트질만 간단하게 도 없어진다는 소리에요 햇빛에 매일마다 구웠어요 매일마다 왜냐면 편지 받아가도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됐기 때문에 한 두세 시간은 무조건 굳거든요 야외 주차하면서 비를 막고 햇빛에 굳고 그러니까 애칭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를 너무나 완벽하게 구현을 했어요 실생활이고 이 옆에랑 좀 비교를 해보세요 여긴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코팅층에 이제 얘들이 애칭이 돼버린 거예요 방어막 역할을 한 겁니다 왜? 손대 없어지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흡수를 했고 투명 클리어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을 레이어링을 했어요 투산 찍으면서 또 이제 세차를 하고 총한네 번을 하면서 레이어링이라는 개념이 뭐두겹세겹 겹 이런 개념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완벽하게 지금 보호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팅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냥 막슴이 됩니다 그래서 한겹더 덮이면 분명히 이 녀석들이 대신 방어막을 만들어서 지켜줄 거예요 그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예, 지금 보시면 여기 애칭이 다 됐어요 엄청 심하죠? 이 회색 물쫙 내려오는 거 보이세요 지금? 이게 지금 그 무기질로 이루어진 워터스팟의 잔여물들이에요 물방울들이 돋보기 효과로 인해서 가장자리로 모여요 수분이 증발하면서 날아가니까 당연히 그빵 모양이었던 수분이 평평해지겠죠? 그러면 장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퍼트려지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터스팟 모양들이 도너스 모양으로 남는 건데 이게 만약에 멘도정이었다면이 녀석은 100% 애칭이 돼서 패크를 돌리든 뭘 하든 했어야 됩니다 상납니다만 보건 디테일링 이런걸 하다보니까 세차주기 굉장히 길어요 뭐 한달 반 앞전엔 별이중오세차 같은 경우에는 세달 반 네달 가까이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차 상태가 얼마나 이제 최악으로 지났는지 아시겠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보면 물자국들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자국이 남았겠죠 비 자체로 이렇게 워터스팟을 만들어내진 않아요 이제 안착이 됐을 때 고착이 되기 전에 미세먼지와 합쳐져서 이런 현상을 더 두드러지게 만드는데 흔히 우리가 하는 무기물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휠 하우스에 닿는 것도 있겠지만 물 웅덩이를 지나간다든지 커브를 돈다든지 당연히 이제 우회전을 하면 바퀴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다 튀겠죠 그 여기는 왜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냐면 직접적으로 마찰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나노라떼 유리막 코팅제를 주행 실험하는 과정에서 액션캠을 달고 실험을 했는데 우연찮게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막 코팅이 소실이 되는 거죠 그이유인즉슨이 먼지들도 미세하게 가루다 보니까 물도 아무래도 마찰력을 일으키니까 내리 꽂으면서 코팅층을 깎아 냅니다 고압수를 쳤을 때 코팅이 살아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팅을 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팩트입니다 여기 좀 보이시죠? 코팅층이 날아간 겁니다 여기 살아있고 발수 굉장히 좋아요 모든 스프레이 왁스, 고체 왁스, 유리막 코팅제 다 동일합니다 어, 이런 물리적인 마찰에는 컴파운드로 꼭 미는 것처럼 못 버텨요 그러니까 한번 쓰는 일회용 방어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곳 허옇게 변하는 곳들은 코팅층이 없기 때문에 오염물이 그대로 이제 고착이 된 겁니다 물리적 마찰에 의해서 보이시죠 딱그 라인대로 날아가요 이렇게 저기까지 다 날아갑니다 요렇게 날아갔어요 요 라인대로 요 위에는 다 지금 살아있죠 그리고 앞에 버프 보여드릴게요 네, 코팅층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주행거리 아까 2000km 넘는다 그랬죠 고속주행을 위주로 하고 4 5 0 0 k m 는 저속으로 시내 주행을 했을 거예요 공기저항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살아남아 있다는 것, 왁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중성입니다 중성 음. 800대 1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 형 어, 좋네. <웃음> 와 진짜 오랜만에 만다. 와 여러분 유튜브 각잡기가 힘듭니다 진짜. 아, 세차하고 싶어 죽겠는데 싫어한다고. 세차도 못 하고. 가봅시다. 참고로. 지금 부분적으로 미트워시를 하면 어떤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뒤에만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할거예요 예. 깨끗하죠? 아, 윤활력이 엄청 좋구나 이게 샴푸는 이렇게 윤활력이 좋아야 됩니다 다행히 뭐 낙진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껄껄거리는게 1도 없습니다 미트지를 함으로써 이 오염물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코팅층에 분해된 물을 다 하고 사망했습니다. 빨리 씨. 뭐지 살아있다고? 자 여기 이제 다 세차를 끝냈어요 아, 지금 습도가 거의 한 95% 가까이 되는데 따로... 그래도 안전장비 꼭 착용합시다 네. 자 지금 물자국이 이렇게 남았죠 보통 이렇게 밑에질 끝내면 워터스팟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드라잉을 이 이렇게 한다 하면은 여기 물자국이 싹 보이거든요. 나타났다 사라진단 말이지. 벌써가 일어나 있는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웃음> 자, 여기도 똑같이 지나가 보겠습니다. 남나요? 눈에는 안만 봐도 안 보이는데요. <웃음>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아까 고압수 쏠 때도 좀 티가 나던데, 뭔가에 의해서 코팅층이 벗겨진 것 같아요 물 흐르듯이 여기 애칭이 생겼어요 그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페인트 클렌징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워터스팟을 없을때는 처음에는 산성 샴푸나 프리워시 이런 걸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없애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페인트 클렌징을 하고 페인트 클렌징 한 다음에 안된다 그러면 연마 성분이 있는 페인트 클렌징 그리고 피니시 컴파운드 같은 걸로 수작업으로 살살살 하셔도 되고 폴리셔가 있다 돌려주시면 됩니다 페클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거는 국소부이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 이거 많이 쓰고 계시는 뭐 도깨비 페인트 클렌저인데 저도 이제 어 어, 처음 사봤는데 헐. 이 뭐고? 아, 너무 야한가, 이거? 이거 묻혀갖고 좀 닦겠습니다. <웃음> 이 녀석은 지금 애칭이 됐네요. 예, 네. 파고들었습니다. 갈아내야지. 자 이건 원스텝 컴파운드고요 없어졌어요 네. 날씨도 지금 엄청나게 덥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한달반 동안 와 진짜 한달반 동안 세차하려고 진짜 각잠도 하고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